우리는 오늘부터 폼을 조금 더 이쁘게 만들어 볼 거예요. 일단은 기본적으로 폼이 이쁘다라기보다는 폼이 정확해야 된다는 게좀더 정... 맞는 표현이겠지? 음... 정확한 스윙 모션으로 쳐야지 당연히 실수도 적을 거고, 힘 전날도 훨씬 잘될 거고, 힘이 새어나갔던 것도 훨씬 적을 거고,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몸이 아픈 부분도 적을 거고, 그러면 당연히 공도 잘 맞을 거고. 자,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회전량을 늘리는 거예요. 자, 이때 손하고 명치는 최대한 멀게. 네. 그렇지. 자, 이랬으면 여기서 그대로 팔을 아래로 풀어서 양팔을 교차시켜 주면서 몸통 회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만 먼저 와 볼게요 이거를 뭐라고 불러요? L2L이라고 불러요 아 L2L L2L을 만들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하나 있는데 네. L을 만드는 게이 샤프트랑 왼팔이 L이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왼팔을 너무 이렇게 쫙 뻗어내려고 러면 오른팔이 죽어 아. 이러면은 몸이 하나도 안 돌아 오케이, 막 그렇지 일단. 어, 오른쪽 겨드랑이가 딱 붙으면 스윙이 되게 작아져 아이 상태 그대로 몸이 통째로 돌면 왼팔은 자연스럽게 L을 만들 준비가 돼 몸이 통째로 돌아주는 거야 지금처럼 그 상태에서 코킹 이렇게 이때 이렇게 약간 배하고 흉부가 살짝 숨겨진다라는 느낌 여기서 힘 빼고 이걸 내밀어낸다는 느낌이 아니라 숨겨진다라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와야 돼 몸이 살짝 숨겨진다라는 느낌 자쭉 L 반대 L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도 이걸 쫙내민다는 느낌이 아니라 아, 이렇게 쫙 뻗어져서 또숨겨진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아. 여기 공간이 되게 많아야 돼아 우리가 항상 말하는 아크 그렇지 이쪽으로 왔을 때도 공간이 되게 많아야 되고 아크. 근데 지금은 좁아 자 공간 넓게 가서 L 공간 넓게 L 그렇지 자 여기서 L 만들 때 이렇게 L은 L이지 네 근데 아크가 굉장히 작고 회전이 없지 이게 잘못된 L 제가 하는 L 그렇지 자 근데 이 셋업 때 몸의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체가 지면과 평행하게 올 때까지 와그 상태에서 꺾어 그럼 음. 굉장히 넓은 L 그 상태에서 아래쪽 떨어뜨려주면서 반대쪽으로 회전 해서 이쪽도 굉장히 넓게 L L 꺾어지게 그래서 L2L 동작이 나올 때는 동작이 정확하게 나오는 게 중요하고 L2L이니까 클럽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해 지금처럼 음. 하향으로 클럽이 들어오는 거. 하향. 그렇지, 하향. 이렇게. 자, 지면 평행할 때까지 회전. 코킹. 그렇지, 스탑. 자, 그랬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을 강하게 때리고자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, 욕심 때문에 얘가 앞으로 들어와, 이렇게. 그래서 공이 왼쪽으로 나가는 거야. 아, 그래서 제 시야에도 안쪽 맞았다가 느껴졌어요. 그렇지. 들었어요. 그게 아니라 클럽이 이쪽 옆쪽에서 들어오면서 몸의 회전으로 이쪽으로 가져가는 거야. 네.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배 근육이 살짝 땡땡하게 당길 수 있어 그렇지 거기서 아래로 풀어주면서 회전 그렇지 이렇게 근데 지금 너무 걷어냈지? 아, 어. L자를 만든 상태에서 그대로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기만 하면서 몸을 회전시켜주면 은 자연스럽게 하체와 상체가 같은 선상에 있게 돼 음... 이런 몸이 앞으로 덮어지는 것도 줄어들고 스윙 모양도 훨씬 보기 좋으면서 부상도 없어져요 넵. 클럽이 지행하 평행이 되게 넓게 꺾어서 좁게 들어오면서 높게 이렇게! 어. 지금처럼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 동작을 오랜만에 다시 하니까 당분간은 아이언으로만 이 동작을 꾸준하게 연습을 하고 어느 정도 아이언에서 이 동작이 완성이 된다 드라이버. 어느 정도 만들어진다 그러면 은 그렇지 다른 긴 클럽도 뭐, 우드, 드라이버, 유틸리티 혹은 롱아이언 음. 이런 식으로 다른 클럽들도 이 동작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은 스윙 조금 음. 더 정확한 스윙 그러면 은 당연히 실수 없는 스윙이 이걸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상 위험도 낮춰서 그렇지 그러면은 우린 다음 시간까지 연습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